현장에서 유세를 취재하던 NHK 기자는 당시 총선 같은 소리가 두 차례 들렸고 이후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전했다. 사건을 목격했다는 여성은 NHK에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 다가왔다. 두 번째 발사된 순간에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. 고 설명했다.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베 전 총리에게 심장 마사지 등을 했고 총을 쏜 남성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. 고 덧붙였다.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아베 총리가 연설하다 흰색 연기가 난후 쓰러지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.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 2007년 9월과 2012년 12월 2020년 9월 두 차례 걸쳐 일본의 총리를 지냈으며 두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다. 전후 최장